Thank you.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출고된 타이어가 오래돼서 타이어 네차 모두 교체를 하고 대차를 처음 진행하러 갑니다. 타이어에다가 깨끗하게 갈변제거를 하고 타이어와 힐에 유리막 코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 유리막 코팅은 딱딱해서 도장면에 올리는 편인데요 타이어에는 부드럽게 유연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이어에 사용하는 유리막 코팅제를 올려볼 예정입니다 세알람에서 출시하는 세알람 드라잉 타월과 강동규 타월 그리고 실내세정제 광부스터를 사용해서 세알람 제품들이 어떤지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추운 겨울에 왔었던 실내계르즈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방문을 했고요 들어오자마자 반팔 티셔츠를 입고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호장비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세차를 준비를 해봅니다 세차 주기가 거의 한달 정도 주기적으로 세차를 하는 것 같아요 한달 정도의 평범한 오염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실내개러지의 가장 장점이 물호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워터드라이도 해도 되고 비딩 테스트 할 때도 물호스를 사용하면 되는데 일반 세차장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물호수가 있다는 걸 깜빡하고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휠에는 간단하게 카가이 휠 클리너를 사용 해서 진행을 하고 타이어에는 TAC 블랙 블러드와 마프라 휠앤 타이어를 번갈아가면서 갈변 제거할 예정입니다. 마프라가 갈변 반응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 타이어에도 어느 정도의 갈변은 나오는 것 같고요 출고할때 발라주었던 드레싱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pH 측정기를 구매하고 어 매번 사용해야 되는데 입고 있다가 어 처음 사용해보고 어 이게 렇 케미컬이 어느 정도의 알칼리성인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찍어봤습니다 다음번엔 세차장 폼이 중성인지 알칼인지 그리고 알칼리와 산성으로 희석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 펌 렌스로 도포했을 때 물과 함께 배출이 되면서 pH 농도가 변화가 되는지 궁금해서 귀가 되면 테스트 해볼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 힐이라서 막혀있기도 하고 회생 제동 시스템 때문에 분진도 거의 크게 나오지 않아서 힐 세척하는 재미는 유일하게 갈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 갈변 제거제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상단 스티커를 구매하고 이쁘게 붙여 놓으니까 훨씬 더 버켓 디자인이 이쁜 것 같습니다 구매하고 처음 사용해보는 아담스 스트립 옷인데요 탈취 카샴푸입니다 100% 칼지가 되지는 않겠지만 올라가 있는 다양한 LSP들을 좀 정리해주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유일맛 코팅 얼마나 탈취 카샴푸의 성능이 저하가 되는지 구분해서 테스트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산성 퓨리플카는 pH 농도 2가 나오고요. 알카리 프리워싱 오토브라이트의 매지펌 커스타드 버전입니다. 12.52로 알카리 pH가 나오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폴렌스로 도포했을 때 중성으로 바뀐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pH 농도 테스트를 다한 번에 폰렌스 도포한 거품을 한번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y o 제 get i We don't move too q 하고 일차 고압을 꼼꼼하게 리스해줬습니다 <놀람> <놀람> Let those side go, twist, when the h i g h t s go deep and I go r i d e t Hold tight t h a t s really change, we take, should be out of naked, it, it's alright That's l i f e Let those side go, twist, when the h i g h t s go deep and I go r i d e t Hold tight 도장면을 손으로 만져봤더니 루프하고 푸드, 철분가루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돌도돌한 오염물들이 있어서 깔끔하게 산성, 알칼린, 중성, 카샴푸, 미트질을 해도 고착되어 있는 오염물들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기적인 페인트 클렌저나 소울이 있다면 클레이를 사용해서 낙진과 철분들을 빼줘야 오들보들한 도장면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Just a little vignette, cap with a little finette, yeah Laugh with the m a n on your breath with the pen i n your left And the other on my neck active Make me wanna say and do big things, movin' g Lockin' the tempo, walk through the rental after the pencil Soothin' past that, yeah What's the plan? I know i s a new one, lots to improve I gotta just take the chance, it's alright That's life 폼렌스로 제출했습니다 알리 폼렌스고요 빨간약 같은 느낌의 아주 진한 갈색 농도를 하고 있는 케미컬이고요 거포를 했을 때도 약간 노란기가 도는 컬러가 나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레지폼보다는 향이 조금 괜찮은 정도였지만 그렇다고 향이 좋은 케미컬은 꼭 아니었던 특이의 레지폼 향이에요 거품도 풍성하고 도장면에 붙어있는 거는 역시나 레지폼스러운 느낌이 었습니다 덩어리로 붙어 있는 거는 약간 홈민스 특징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고품이 덮어져 있는 걸 보고, 야, 역시 레지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삼성 프리피카를 AB 펌렌스로 도포했습니다 를 프리피카가 거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AB 펌렌스로 도포하면 를 조금 더 성분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썬뜩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오래도 그 장면에 붙어있는 동안 미세지을한 예정입니다 수면 위에서 살짝 띄워서 모아프를 찌게되면파장품 거품이 조금 더 풍성하게 나오고요 디테일까지의 스크러블과 하이자인 시사이드 양모 미트를 사용해서 분세차를 진행했습니다 한판 기준 앞뒤 면을 다 사용하고 을 버킷에서 자주 헹궈주면서 진행을 하는게 수월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고압수를 꼼꼼하게 린스를 해줍니다 특히나 마지막에는 틈새에 들어와 있는 거품을 꼭 빼준다는 작업을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린스한 다음에 뭐 틈새라든지 후드 프레임 사이 틈새에 오래 빠져가지고 거품이 남아있지 않도록 최대한 린스를 하지만 그래도 드라이닝을 하게 되면 거품을 이 만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에 유리막이 올라가 있습니다. 알칼리, 산성, 그리고 타르 제거를 제를 집중 미트질과 어플리케이터로 밀고 나서 다시 한번 고압수를 뿌려보니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약하게 테스트를 했다 치고 다음번에는 왁스오프, 페인트클렌저, 워터스팟 리무버로 사용해서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내구성이 좋다보니 긍시간을 두고 비교하지 않으면 유리막 커팅제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리막 비교하는게참큰 일이 아닌 것같더라고요 이와이퍼에게힐 타입은 카울가 와이퍼에다가 도포를 했었는데 기름이 송글송글하게 예쁘게 맺혀 있더라고요. 카울 쪽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하얗게 뜨는 것과 그리고 비가 내리고 오염물들이 다 쌓이는 곳이다 보니 카울 플라스틱 포팅이 괜찮은 곳인 것 같습니다. 색깔 같은 진한 색감을 보여줘서 드레싱이라도 발라주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세알람 타올로 드라잉을 했구요. 퓨어스타 슈페리어 타월과 사용하는 게 비슷했습니다. 올도 짧고, 물이 머금었을 때는 조금 무거웠다는 느낌이 좀 있구요. 제일 단점이라는 색깔 이염 무조건 단독 세탁으로, 여러 번 단독 세탁을 해야 다른 타올에 이열이 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세알람 타올 빨간색은 무조건 단독 세탁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번에 클린 제로피인 씨를 소매하고 받은 미니 드라이타월을 틈새에 사용해서 물기를 제거했습니다 실내 세차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 실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또 실내 세차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트렁크에 먼지가 제법 많아서 모두 물건을 다 빼고 그 매트까지 뺀 다음에 매트를 세척하고 다시 한번 짐을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트렁크가 깨끗하니 기분도좀좋더라고요 그리고 매트 세척은 진행했는데 여기 매트 세척기는 외부에 있어서 밖에서 세정을 했습니다 밖에서 하니 시원하니 좋더라고요 카티바 실내 세정제를 강동규 타월에 도포하고 세정을 했습니다 특징은 어, 향도 좀 나는 편인데 이게 한 하루 이틀 정도 가면 없어지더라고요 슬립감이 있는 코팅제로 좀 가까운 실내 세정제입니다 코팅이 되는 올인원 제품의 특징인데요 아, 어떻게 보면 미끌미끌한 느낌이라서 핸들에는 사용하시는 걸 자제하시고 대시보드라든지 다른 실내부위에 세정과 코팅이 동시에 되고요 시트에 사용하게 되면 앉았을 때 약간 미끄러운 느낌이 좀 드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힘이 들땐 올이론 제품이 세차 시간을 줄여줄 수 있어서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프라 방향지를 구매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다못 쓰고 있네요. 워낙에 고농축이다 보니 향기도 세고 최근에 좀덜 뿌리다 보니 사용하는 기간이 정말 길게 통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타이어 힐코팅을 진행합니다. 먼저 기온코츠 프랩으로 유분기를 제거한 뒤에 비커에다가 나노아이콘이 힐타액을 넣어서 사용하지 않는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보냈 했습니다. 듬뿍 바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뒤에 타올로 닦아냈는데요 케미컬이 고일만한 틈새는 사용하시는 걸 조금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닦아내도 이 타이어 표면에 있는 글자라든지 빗살무늬에다가 이게 조금 남아있다가 또 주행을 하다보면 살짝 나오는 얼룩이 생기는 현상이 좀 보였습니다 두번째 세차할 때 다시 한번 도포하고 타올로 닦아보니 또없어졌고요 타이어 보다 더 깔끔하게 새타이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광은 아니지만 매트하게 새타이어 느낌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다음번 세차할 때 타이어 물기 제거가 정말 쉬웠어요 그래서 에어건 한 번만 돌았을 때도 물기가 하나도 없이 타이어에 제거가 돼서 물기 제거에 좋았던 느낌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뭐 수성이라든지 유성 타이어 드레싱제를 발라도 되지만 한달 가까이도 처음 상태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이게 내구성이 더 갈지 지켜보고 다음에 타이어 드레싱제를 바를지 말지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타이어 코팅이 너무 강력해서 갈변을 찾기 위해 코팅을 지우는 저를 발견하는 모습을 볼것 같기도 합니다 타르 제거제로 세척을 해도 이렇게 하얗게 남아있고요 그리고 비크 안에서 얇게 굳어있는 모습이 긁어내지 않고 SIO2 성분이 내구성이 오래간다는 걸좀 확인할 수 있는 반증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이드 스텝 부분 오랜만에 손으로 만져보니 오돌조돌하게 올라온 게 있어서 타르 제거 제로 타월에 도포하고 깔끔하게 타르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제가 아마 꽃가루 시즌에 끝말 무렵이라서 꽃가루가 좀덜 앉게 하고 싶어서 슬릭함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을 LSP를 도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슬릭함 좋은 제품은 아담스 슬리겐 슬라이드였고요 두 번째는 카티바 광부스터라서 이두 가지를 저체적으로 반을 나눠서 도포를 했습니다 우측에는 아담스 제품 좌측에는 카티바 제품을 도포하고 호핑을 했습니다 처음 요번에 사용하는 울트라 레인보우 에어버핑 타올을 사용했는데 올도 길지 않는 스피드 폴리시 타올이면서 풍성한 느낌이라 손에도 잘 잡혀있고 잘 벗어나지 않아 제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었고요 두번째 좌측으로 카티바 도포할때는 클린타올의 제로피니쉬 타올을 사용했습니다 전문적인 산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의 타올 느낌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빨간색 강동규 타월을 사용했습니다 에어버핀과 제로피니쉬 타월보다 훨씬 더 짱짱하고 탄탄한 직조감에다가 스피드 폴리쉬 타월과 비슷한 느낌의 타월이지만 역시나 제일 단점은 세탁을 했을 때 타월 위험이었습니다 새알람 타월만 따로 단독 세탁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강동규 타월은 세탁을 하고 건조기에서 건조를 하시게 되면 오래 조금 풀리는 경향이 있어서 꼭 자연 건조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랜만에 아치마를 쓰고 다양한 활용법을 네, 소개해드립니다 케미컬도 넣고 왼쪽 오른쪽 1차 2차 퍼핑 타워를 넣을 수 있어서 네, 간편하고 도장면에서 스크래치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앞치마라서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 세정을 카프로 클레리파이로 진행을 했고요 울트라 레인보우의 S 글래스 타월을 사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닦고 집에 가도 역시나 틈새에 나온 물기 때문에 한번더집 앞에서 물기 제거해야 를 되는 현상이 또 있죠 다 끝이 나고 앞치마와 마스크를 벗고 오랜만에 다시 입었던 마프라 라보 코스메티카의 아노라 트랙스2 바지 지퍼를 발견했는데요 이 지퍼때문에 조장면이 크게 스크래치가 났었죠 지금도 판매하는가 검색을 해보니 이제 품질이 됐는지 판매는 하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다음번에 트랙스2가 다시 출시된다면 이 지퍼부분은 꼭 개선돼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m sure I'd never find someone to make my head spin around No one's ever gonna be the thing I need, they all just let me down But baby, you saved me, uh-huh I'd never be the kind of girl to feel a love like this. Now you got me buzzing, music humming, feel it in my fingertips. Yeah, baby, you saved me. Uh huh. Yeah, baby, you saved me. You're turning everything gray, clouded in navy, into new shades. You're coloring me, coloring me, oh, so with the way. Glad I was patient. 시간이 다 돼서 조명이 꺼지고 어두운데 핸드폰으로 촬영하니 훨씬 더 광이 좋다는 효과를 내기에 는 좋은 것 같네 요 문을 닫은 다음에 귀가를 합니다 그래도 해가 뜨진 않았지만 이제 집에 도착하면 해가 떠 있을 것 같아요 자고 마지막으로 슬릭감 자고 비교해보니 카티바 강 부스터는 건조하게 슬릭이 있는 스타일이고요 아담스 슬릭앤슬라이드는 촉촉하게 슬릭이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목소리> 다음날 낮에 보는 강도영상인데요 확실히 반짝반짝 거리네요 나노아이 코닉의 필터액도 최소한 2주 이상 경화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좀 약간 유광적인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트한 느낌으로 광이 나는 코팅제입니다 SI2가 들어있어서 수성드레싱제보다는 지속기간이 훨씬 매트하게 길고 s i o 2가 들어간 기온코치의 타이어 제품과 비교해보면 지속성이 긴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새알람타올 세척하는 장면입니다 예, 빨간 끝빛 물이 보이시나요? 욕조도 아마 물들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내니까 조금씩 연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